는 지금 네. 중동사의 시제는 어 네. 과가 중동사, 현재입니다. 네. 현대니까? 네. 현대? 네. 여기가 에그 여기 끊고 휴그, 에그 컴플레인드 여기가 과거잖아요. 지금. 아니, 과거. 과거 분사죠. 네. 두 해부 PP. 아이 투 해부 PP가 과거분사예요. 어~ 잘못 말했네 <웃음> 어~ 아. 그~ 음~ 아~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에 지금 네 음, 아~ 투부정사구나 네네 맞나? 음~ 에에 에, 근데 네 m p l 컴플레인드라는 과거 분사가 왔어요. 아, 선생님, 어느 게 과거 분사예요, 선생님? have가 과거 분사예요? 아니요. 컴플레인드가 분사예요. 과거. 아, 아, 컴플레인드가 과거 분사구나. 아, 그러면 얘는 네. 지금